왜 우리 공주님? 오빠, 네가 응? 알았어. <웃음> 오빠, 우리 사랑해, 사랑해. 무리야 사랑해, 사랑해. Really love you. 진짜? 진짜 말고, 그거. 컬러, 컬러. 아, 그, 커리 같은 거. 여기 보인다. 음, 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마더 트미야너 하지 마나 할게 너 몰라 알지 나 알아. 네 모르는 알아. 거 모르는 거 많잖아. 아, 내가 다 알아. 오. 한코 사람 이거 먹어? 먹겠지. 없어? 이거 카레 재료 아니야? 코코민. 궁금해? 코코민. 대단하네. 아, 이거 English 코코민. 코코민이야, 잉글리시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잘라야? 그냥 뽀가 아니라? 응. 이렇게 잘라. 왔 아름다. 너 오늘 와. 야 오빠도 해볼게. 줘봐. 아. 많지? 응. 그럼 죽거네 나무 야 오늘 이거 없어 죽어 <웃음> 아니야? 다시 심으면 사나? You k i l l e my 나무 괜찮아 여기 나무 많아 걱정 마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응 이납 아니야? 이납 다시 심어 줄게 다시 살아? 응 야, 오빠 이거 잘찍어 어? <웃음> 오빠 <되게> 잘이다니다 <웃음> 아, 니파 파모. 아, 니 파모. 아, 니 파모. 아, 니 파모. 야, 니 <웃음> 파모. <진짜 못했다. 웃음> 네, <고! 고>! <웃음> 야, 니 파모. 야, 니 파모. 야, 니 파모. 야, 니 야, 니 야, 야, 니 파모. 야, 니 파모. 야, 니 파모. 야, 니 야, <웃음> 그거 어디서 배웠어? <웃음> 오빠가 엄마 야 그런거 빨리 배우네 엄마는 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 오빠가 오빠가 오빠리오빠그오빠리오빠